연봉 3,600만 원의 대리가 5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50억이요? 다 <웃음> 어떤 생각세요니 보통 10년이나 20년 이렇게 근속 연수 채워도 보통 한 2, 3천 이렇게 받지 않아요? 많이 받으면 1억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이라고 50억은 좀 아니잖아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그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마저 무죄 판결을 받자 분노한 청년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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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찬우 변호사는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만배와 정영학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 어, 세상에 형, 형님이 깜빡이 들어가게 된거같 챙겨주신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내가 극찬이 다 있고. 어? 그 사람들이. 막상도도 그 x x 고 저기도 그 XX년 애인이 응? 강찬우도 우리가 공무요진이가 지간냐고. 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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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씨가 은행권에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을까?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관천 전 행정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원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에도 계셨죠. 그 다음 민정수 왔지 않습니까? 공기업 사, 실은 사장까지 인적 조각 고상에 아마 관여 안한 곳이 없을 겁니다. 특히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민정수석실에서 금융기관이나 언론사 사장 문제까지 개입을 해? 이런 문제를 하죠. 하지만 거기에 대주주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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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가 곽상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된다고 평소부터 말을 하였는가요? 2017년경부터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4명에게 50억 원씩 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전달할지 고민한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거는 저기 저기 그거는 그룹준비아들한테대장으그데아들의 저, 아들은, 회사에 막난 데에, 50억을 어떻게 가져가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있는데, 박선생님은, 그 박선생님은 전화가 나요? 그래요. 지금 변혁이잖아요 그럼 경찰은 벗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오히려 제일 문제네, 그거가.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이 그렇게 받아왔다고 하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네. 아니, 그거는 형이 이제 기술적으로 잘 했으니까. 결국,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조로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곽병채 씨가 입었다는 산재는 양성발작성현기증. 양성발작성현기증이 어떤 병인지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귀 안에 이석이라는 것이 떨어져 나와서 갑자기 이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속이 이제 어 울렁거리고 또 토하기도 하기 하는데 간단한 검사와 치환술로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채 씨가 입었다는 또 다른 산재는 호산구성 기관지염 이것은 또 어떤 병일까? 이제 감기 부류의 하나로 이제 집어넣죠. 이제 하기도 관염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뭐 기침 좀 많이 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기관지역까지 잘 가잖아요. 뭐 그러고 이제 며칠 치료하면좋았지죠 이석증과 감기 증세를 이유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운 좋은 남자 곽병채 씨를 찾아봤습니다. 음, 어, 선생님께 스스로 일해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요 대장동 주역들은 김만배 씨가 곽병채 씨에게 준 50억 원이 어떤 돈이라고 생각할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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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받은 50억 원을 곽상도 씨가 받은 뇌물이라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석방됐습니다. 아들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이 정말 본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할까. 여보세요? 예, 전화 주셨습니까? 아,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 소용준 p d 라고 합니다. 아유, 예, MBC하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곽상도 씨 외에 다른 인물 한 명을 거론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문제를 해결한 것과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 것이냐, 최순실 백이냐 곽상도 백이냐라고 물어서 제가 사람들에게 최순실이나 곽상도의 도움을 받았다고 몇 차례 대답하였던 적이 있고. 김만배 씨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꼽혔던 최서원 씨를 언급했습니다. 최서원 씨와 친분이 있던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하나은행 건소 시험이 유지되도록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은행을 어떻게 내가 다 없겠어. 내가 은행을 한 문제도 믿는데. 호반이 너무 치고 있어서 좀이 결속이 비켜 나 <웃음> 그러니까 이경자 들어서니까. 그래. 알 우리 김창이 김팀장이 그거 한다면은 내가 뭐 걱정하지 마. 내선. 근데 그 다음 날뭐 우리가 묶어 놨던 은행이 호반한테 호반이 빼시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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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뭐 이렇게 묶은 거다. 뭐. 아 들어보신 적 없으신 거죠? 김만배는 최소원을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무슨 말이 되겠냐고. 딱 그것만 되는 거예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330만 원씩 2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부산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1 8 0 5억 원을 대출받아 땅을 사들였습니다. 2 0 1 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습니다. 예금한 돈을 찾지 못한 피해자들이 무려 3만 0 0 0서서민의의중한한이이였였습다대장장은은출출모에에서산저축축행행에서손손히히사업장장이었습다문제제많았았습다 대출, 대출 한한를초초해해개기대출출하하도했했습다다 위험도가 높은 PF대출인데도 일반 대출로 분류했습니다. 게다가 대장동이 부산저축은행의 차명사업장이란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대출금 1,805억 원을 끌어온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인 조우형 씨. 대장동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 씨를 소환했습니다. 2011년도 2월에 저축은행이 문 닫고 5월에... 달에... 달 갑자기 대검 중수 전화가 온 거예요. 당황한 조우영 씨는 알고 지내던 김만배 기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김만배 기자가 소개해준 사람이 훗날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맡은 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좀 해결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성열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성열이 과장 박길배의 주인 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 특수부 출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수부 검사들의 선배였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의 인연은 조우형 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난해. 야, 그놈 보고 가서 컵 한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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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까지 합치면 2,700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법조계 로비스트 김만배의 도움으로 수사망을 벗어난 대장동 일당은 막대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 조우형 씨는 천화동인 6호의 실소이자로 282억 원을 챙겼습니다. p d 스첩의 서면 질의에 박영수 전 특검도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고 수임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내용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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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두, 김수랑, 벤슨이, 박영수, 홍성진, 박영수 전 특검은 1년 남짓 화천대유 고문역을 맡고 2억 5천 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채용됐습니다. 박전 특검의 딸은 김만배 씨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7억 원 상당의 차익도 얻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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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권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2억 원 이상을 받으며 김만배 씨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김만배 씨가 기자로 일하던 머니투데이의 홍선근 회장도 50억 클럽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9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억 클럽의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과 수사 기록은 50억 클럽이 김만배의 허풍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